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지금 나를 봐 탈골 됐잖아 원샷 할 때까지 발로 차 발로 차 한잔 생각나다 오늘은 이제 그 MBC 월드 이즈 원 공연을 하고 집에 왔는데 공연 기다리면서 멤버들이 떡볶이를 먹는다고 하니까 제가 또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맛을 봤는데 아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떡볶이가 그래서 아그 집에 왔는데 저녁을 먹자니 아, 저녁 먹기는 좀안 먹자니 좀 오늘 제대로 먹은 게 점심에 찜닭밖에 없어서 오늘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뭐들드 오늘 좀 심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제 제가 새벽 1시 반까지 스케줄을 했어요. 근데 스태프분들께서 샌드위치랑 빵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챙겨 와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 놨는데 그래서 빵을 먹자. 그래서 빵을 먹고 싶은데 혼자 먹으면 너무 외롭고 같이 그냥 먹으면서 수다나 떨면 어떨까? 한번 그냥 켜봤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딱히 컨텐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킨 거거든요. 오늘 빵은 좀 짜네요. 수능이 147일 남았어요. 수능 12월이에요. 몰라요. 수능 끝난 지 오래됐어. 저도 수능 본지 15년쯤 됐거든요. 어학점 4.5점 맞았다고. 크으, 진짜네. 기슴빵 먹으려고 킨 기슴라이브가 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저 빵만 먹을 겁니다 저 오늘 뭐 대단한 방송을 안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주세요 저 임스팍님 제 통장 비밀번호 0203이라고 아저 저 통장을 빨리 입수를 해야 되는데 아집 비밀번호 0203 등장했습니다 폰번호 8823계시고요 카드 비밀번호 020388 아, 모든 폰비번이 0203 그런 거겠다 만약에 휴대폰을 주신 거야 근데 규현 얼굴이 배경화면이야 그러면 <웃음> 0203을 누르면 되는 거잖아 <웃음> 아 이거 위험하네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추천해드릴 비밀번호는 9179입니다 9179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저희 집 전화번호 뒷자리에요 3114 제가 옛날에 017 3114 번호를 제가 중학교 때 사용했던 것 같거든요 비밀번호인데 추천을 하면 어떡해 빵좀빵 아, 뭐, 먹으려고 킨건데 여러분들 저말 걸지 말아주세요 저. 아 뒤에 책상에 있는 건 뭐냐고요? 어, 엄마 이 방송이 방송 이상해요 라고 빵 먹다 갑자기 뭐함 멘탈 바사삭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네요 아니 요즘에 그 뭐야 강아지랑 전 그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네? 주의한 강아지라고 쳤어요 그 이게 아니 이게 닮았나요? 저는 왜 모르겠지? 아니 나 내가 봤을 때안 닮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게 규현 멘탈 바사사 이걸, 이걸 치면 근데 그거 아, 아, <웃음> 표정 봐아 저걸 왜 클로즈업을 해 감독님은 아 올리브TV지만 이 예능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재미를 드려야 돼요 시청자분들에게 그래서 일부러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단연간 뮤지컬 연기로 빚어진 진짜 표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건 철저하게 각본에 짜여진 표정이에요 화면 보시면 거의 다오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꽤 많이 남았어요 아저 원하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려요 그 TV에서 아 방송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대본이 있었어 3, 2, 1 돌리고 3분의 1 정도가 번호에 들어가면서 규현 으아라는 소리를 지르며 당황해하고 그걸 카메라 감독님이 번호로 줌인해서 찍는다 이 대본이 있었어 대본이 있어? 대... 아 보여달라고? 아 그거 대본은 네 지금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한번 전 지나간 방송 대본을 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리허설도 했어요 저렇게 아규현아 그렇게 성공하면 안 된다고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그래요 아, 이거 우유예요 뭐 이거 의심을 저 하얀색 철렁거리죠 막걸리라니 고양이는 뭐예요? 규한 고... 고양이가 있어? 우리 고양이가 규현을 닮았어 아... 이 사진은 좀 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닮았나? 빵을 한 시간 동안 먹는다고요? 빵을 이렇게 억지로 먹는 거 같냐고요? 빵이랑 막걸리 잘 어울리냐고? 막걸리가 아니라니까 재밌게 먹어달라고요? 빵을 어떻게 재밌게 먹어? 재밌게 먹어봐 뭐 간다 장난아니게 먹어 먹는다 <웃음> <웃음> 오케이 맥박 <몇> 살아났어 <웃음> 자단 바꿔 기억 못하면 또 금방 어렸을 것 같은데 소다 불러 준비하세요 오해수도하고 <웃음> 맞 아니 봐봐 이렇게 사람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뭐 해야 될것 같잖아요 부담스러워 아니 막걸리 아니래니까 자꾸 무슨 마. 취했네 아니 우유를 맞고 어떻게 취합니까 아 예스 용슬림 오늘 첫회사를 퇴사를 하셨다고 축하합니다 아, 축하하는 건가 축하하는 건가 회사는 나의 꿈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성타님. 시험기간인데 공부하라고 좀 뭐라고 해주세요? 중2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예성타. 공부해! 중2? 중2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어 사실. 그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못 놀았죠. 아빠가 학원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학원을 안 가면 바로 다이렉트로 학원 원장님한테 연락이 들어갑니다. 너첫 수업 안 들어갔다는데 지금 어디서 뭐하니? 그래서 아 지금 가, 가는, 가는 중이에요 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독서실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한다고 뻥치고 아지 공부하다가 야뭐 떡볶이 먹으러 가자 피시방 가자 저는 그 학교 친구들이랑 다좀 두루두루 친했거든요 진짜 이건 거짓말 안하고 여자애들이랑 좀못 친해졌어 자꾸 여자애들한테 말을 못걸 없어요. 왜냐면 부끄럽더라고요 중2땐가 중3때 아무튼 제가 밴, 학, 학교 밴드부 보컬 아닙니까 좀 알려져 있었는데 거의 이제 12월 중순쯤 이었어요 그 당시가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막 계단에서 막 수다 떨고 있었는데 한 학년 아래 후배가 저희랑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상 그 친구도 특이했어 저랑 말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친구거든요 규현 선배님 크리스마스 날 저랑 좀 놀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그래서 응? 그거를 왜 나한테 굳이 수많은 친구들 안에서 그거를 물어보냐는 거야 근데 진짜 웃겼던 건 뭔지 알아요? 그때가 확실히 어렸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20대 이상이었잖아 만약에 그렇게 누가 온다? 그러면 친구들은 야 물론이지 아, 놀라고 크리스마스 놀라고 오, 우리 규현이잘 부탁해 와뭐 오늘부터 일막 난리가 났을 거라고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뭐? 크리스마스날? 안돼! 규현이 우리랑 놀아야 돼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 그래! 규현이 우리, 우리랑 놀 거야! 맞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규현이 우리랑 놀아야 돼! 놀아야 돼! 놀아야 돼! 놀아야 돼! 그 이후로 그 아이를 볼 수는 없었다고 한다 뭐 크리스마스날 뭐... 롯데리아 갔던 거 같아요 롯데리아 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먹나 막 이런 거 했어 아니 롯데리아에서 놀 거면은 아니 그렇게 놀 거면 왜 그거를... 롯데리아에서 놀고 노래방 갈 거면은 그래서 여자인 친구들이나 후배님, 선배들이랑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 지금도 근데 좀 그래 조금 아, 나도 오래된 친구들은 말 편하게 해요 오래 본 우리 스텝들 스태프들. 여자 스텝들한테도 장난 많이 친다고 아 그렇지 소녀시대 애들한테 잘 치지 아, 어 소녀시대 애들은 음. 야 순규야 아, 야이 술규야 아또 마시니 윤아야아이너그렇 이쁘지마 이런 거 한다고 아직도 어색하다고? 그래 신서혁이 우리 신효정 PD님한테도 내가 얼마나 장난을잘 치는 아 레드벨벳은 이제 친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친해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 조이 아 조이랑 우리 짠내 투어를 통해서 조이한테는 편하게 말을 놓니다 조이는 약간 이제 레벨에서 그나마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이 후다닥 <웃음> 여러분 그 제가 그 아셨죠 롤 시작한 거 아세요? 저는 지금 이제 레벨 10입니다. 한 15판 했어요. 그 AI랑. 아주 재미가 없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아니 캐릭터가 너무 많아. 캐릭터가 1 0 0몇개 되던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아이템도 너무 많아. 아이템이 막... 그래서 지금 약간 숙제하는 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냥 한 판씩. 아니 정글이고 보고 정글이고 탑이고 미드고 모르겠다니까. 대학생인데 계절학기 수업 힘내라고. 그렇지. 아니 요즘에 학교 어떻게 다녀요? 온라인으로? 갓 대학 입학한 새내기들은 좀 아쉽겠다. 1학년의 그 풋풋함이 있잖아요. 저도 1학년일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집이 그 당시에 석계역 경희대가 수원역에서 내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내려서 버스로 30분, 학교 가는 게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아침 9시 수업인데 뭐 6시에 뭐 나와가지고 가야 돼. 아 사피엔스말고 추천할 책 죄송합니다 저 아직 사피엔스를 다 못읽었습니다 올해 안에는 다볼예정이고요 저는 진짜 사피엔스를 펴서 세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잠들어가지고 슈크라이 콘서트? 그거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엠레옥이 어제서 헛소리를 한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직 보장 찍지 않았고요. 봐봐 스포를 하지? 근데 엎어져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실망감이 너무 커지잖아요. 근데 봐봐 실망하고 있었어. 와 진짜 규현이는 뭐 소규현이라고 하, 뭐 바쁜 척만 하더니 버블에서 맨날 일하는 척 하더니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맨날 뭐 기철이 이랑 뭐 노는 것만 같고 최악이야. 정말 2020년 최악의 남자야 근데 갑자기 비욘드 콘서트 K.I.Y를 딱 가면 하면... 그래! 아 이것 때문에 바빴구나 솔로를 준비했었어? 아 디싱이 어디야? 이거라! 안 되면 얼마나 그 우리 팬분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형! 통화 돼요? 방송 돼? 스피커 폰 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철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야 뭐야 무슨 방송인데 야 거기서 생일 축日를 해줘? 日祝감동日고 있어 이 새끼. 아니 형나 그냥 뷰티비 어? 빵 먹으려고 틀었는데요. 아 QTV 컨텐츠 떨어졌구나 아니야 컨텐츠가 어, 아니야 어, 난 그냥 빵 먹으려고 켰는데 응. 지금 팬들이 난리가는 거 지금 빨리 희철이 형한테 전화하라고 와야니 진짜 12시에 딱 왔어 예 네, 근데 뭐 사실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난 계속 보고 있었죠 그래서 방송을 지지 끌고 있었어요 너 건이 알지? 형 불알 친구 아니 자, 아니 방송 방송이라고 친구 잠깐 그냥 친한 친구라고 해야너 불알 표준어야 검색해봐 아니, 아니 오래된 친구라고 해줘 아 그래 그래 형 아무튼 너무 고맙고 지금 한 마녀분께서 보고 계시니까 자 네. 여러분 우리 기현이한테 별풍선 많이 쏴주세요 그래야 저술 사주니까 기현이가 네 우린 조만간 또볼 거니까 어 사랑해 고마워 네 연락할게요 음 여러분 고마워요 뿅 그러니까 내가 이 하, 멤버들 이게, 이게 생방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다니까 이렇게 아 베르테르 티켓팅 힘들어요? 아 근데 이번 공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는 다시 우울해질 내가 너무 기, 기대돼요 살도 뺄 거고 지금 아, 웃긴 얘기가 저랑 같이 공연하는 우리 더블캐스팅 우승자 나현우라는 동생이 있는데 몸이 온몸이 근육이야 막 가슴 빡막 왕자 막빡팔막 감독님이 근육 빼라고 베르테르가 무슨, 무슨 몸이 그렇게 좋냐고 근데 저를 보면서 아 우리 귀현이는 베르테르를 하기 위해 몸을 만들어놨구나 아규현이는 근육을 미리 빼온 거니? 아 그럼요 아, 저는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타고난 베르테르 두명 있습니다 저랑 엄기준형 천상베르테르 기준형이랑 나는 그냥 갑자기 어야 다음주에 베르테르 공연 한번 하자 해서. 예베르테르할 수도 있어 알죠 베르테르라는 캐릭터는 귀족이긴 하지만 그 귀족의 그런 파티나 이런 것도 정말 싫고 평범하게 편안한 마을에서 자연을 보고 사색을 즐기고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막 근육 막, 막 가슴 막막막 막, 막 이렇게 막막 막 울컥 울컥 붙고 버리고 막 여기 막 벌컥 막 왕자 막 입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테닝 해가지고 막 까매갖고 막 이래 얼굴이 막테닝 해가지고 막 근육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까매가지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원래 예전과는 다르게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이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오랜 시간 어, 예상치도 않게 두시간반 가까이 시청, 진행을 했는데 거의 마녀분께서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밤되시고요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 나이 방년 22세. 내게 남은 건 풍육분이구나. 술 마셔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집이 또 막걸리 맛있게 파는데. 별로 어, 맛있겠다. 벌써. <웃음> <웃음> 아, 근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문제는 점점 취해가가지고, 이게, 이게. 이게. <웃음> 그러니까 뭐 취하고 이게 아니라, 취했겠지만요. 그냥 기분이 좋아.